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강의하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던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 학부 그리고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도 평창에 임지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평창 교회는 3층 건물에 임대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3층의 교회와 사택을 구비하고 첫 개척자가 10여 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2대째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100일 된 큰아이를 데리고 6시간 반을 화물 봉고차를 자가운전해서 평창을 갔습니다 주말마다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학기에는 집이 완전히 이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4월부터 가가지고 그해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봄이 랬는데 평창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그 현수막이 붙어서 제가 그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회원이 되어서 주 1회씩 독서 모임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쯤 참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면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티타임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 선생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셨다고요? 예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모은행 상무로 은퇴를 해서 평창에 내려온 지 2년 됐는데 저는 음,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구약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셔요 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구약성서에 관한 그것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순간 당황했습니다 구약성경개론이라든지 구약성서학에 대해서 학교 때 연구는 하고 공부는 했지만 전공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강의를 할수 있을까 또그프리테니커 사전이 당시만 해도 번역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영어 원서로 되어 있는 그 원서를 제가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또 혹은 그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에게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또다시 제가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약성서를 어째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그 영국인이나 유럽 또 미국인들의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과 만날 자리에 가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꼭 구약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주요 이슈로 부상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꼭 구약성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펴 나가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구약성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었노라.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는 꼭 구약성서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러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구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더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과정을 계획하고 그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셨던 메인 브레인러 그러니까 영향을 준 학자가 유 태영 박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이든지 필요한데 그것을 본인은 이스라엘의 구약성서에서 배경을 둔그 키부츠 공동체 생활 그리고 어, 이스라엘 전 국민이 국방에 관심을 갖고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 또 세계적인 석학을 어, 만드는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세계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구약성서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이 저렇게 오랜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나. 또한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교육제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구약성서를 통해서 이해해 보고 싶다. 그러니 이 선생 도와주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망설임 끝에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공부를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적극적이셨어요 당시에 평창 도서관에 있는 브리테니커 원서의 그 구약 그 성서에 대한 부분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두 부를 해서 저한테 한 부를 주고 스프링 제본을 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모임 이외에 그분과 한 5, 6개월 동안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지병이 생겨가지고 공부는 하지 못하고 구약성서에 대한 부분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그곳에서 목사한 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부여에 성빙을 받아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그 짧았던 어찌 보면 구약성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 계기였었는데요 몇 가지를 그 당시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많은 지식인들은 성서를 연구해 보고 싶은 혹은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학문적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소산인 구약성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공부되어지고 논의되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참 대단히 신기했어요 구약성서의 학문이 이렇게 세계 보편화된 학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학도 그 중에 하나인데 구약성서는 어찌 보면 히브리사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서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성서는 믿는 사람의 귀한 텍스트인 성경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성경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 성경이 연구되어지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나 아니면 BBC라든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크리스천을 위한 성서 연구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문헌으로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을 출판사에서도 성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은 성서가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으로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서 볼때 세계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나 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 무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미주나 유럽 또는 많은 학자들 틈에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기독교인 적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구약성서는 많이 이해되고 더 깊이 공부되지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특성,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더 귀중한 가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잠깐 쉬는 음... 챕터를 통해서 평창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성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또 보이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서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진리를 주는 말씀이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교양으로 생각하는 귀중한 것임을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